아직 아직 발표가 없다라고 말한 게저저 번째 아니었나? 자고로 시작해 읽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자. <웃음> 자 다들 안녕하십니까 잠깐 낮잠 잤는데 너무 많이 자버렸어 <웃음> 아 진짜 확실히 여름이라서 몸이 좀 쉽게 지치는 것 같아요 여름엔 더워서 잠도 못 잔다고요? 아 그것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사는 데는 뭐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서울에는요 비가 내리고 막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그러거든요 지금 낮에도 비가 엄청 내려가지고 좀 습한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막 덥진 않거든요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는 편이기도 해요 <웃음> 제가 보통 3일에 한 번씩 영상 대한 제 목표거든요 공지한 적은 없지만은 제 나름대로 <웃음> 제 나름대로 목적성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올리려고 했지만은 야 확실히 씨 여름은 너무 힘드네 너희들은 솔직히 가격 연구 이나 해줘야 되는 거아니냐 양심 없는 것들아 너희들은 진짜로 어차피 이미 다 샀잖아요 뭘 아니지 안한 사람들 위해서라도 아직까지는 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좀 가격을 낮춰 달라는 말이지 야 할인 안 하면 너희들 게임 망해 너희들 게임 망해 할인 안 하면 은 눈치 더럽게 없네 자 오늘 52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야, 몸 기우제입니까? 그러면은 엘든님이 나올 때까지는 내가 빨리 그 정도 회차를 돌아야 돼요? 만약에 그 정도 목표가 있으면은 이번 연도 안에는 가능하나? <웃음> 아, 하루에 회차 3번씩 돌고 방송 안 하는 날도 또, 하시면... <목소리> <목소리> 맞지 요즘 죽는 것도 딜레이 있니? 근데 확실히 프롬특패차 넘어갈수록 게임이 망가지거 아, 같아 아닌가? 내가 너무 많이 도, 돈 것도 있나? 보통으로 도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보스를 잡으란 의미인가? 헤매고 싶은데 졸려요. 어쩌죠? 자야지. 자, 자라. 여러분 특히나 여름이라서 몸 관리 잘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 몸 보신전 한다고 닭좀 사가지고 백숙 해 먹었거든요.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이 전부야. 개꿀잼들이 하나 해주세요. 개꿀잼들이 하나 해달라고? 좋아나 아이스크림? 좋아나 어? 삼계탕 왜 혼자 먹었냐고요? 아나 혼자 먹진 않았어. 나 누나랑 같이 먹었어. 아 여러분들 빼고. 너님들 빼고요. <웃음> 왜요? 내가 한닭 먹고 싶어요. 바울타니 right 좋아. 여기까지 들으면 됩니다. 근데 멀티트 가지고는 패링하기 좀 힘들어요? 어이, 좀 뜬금없긴 한데 멜리나 머리카락 색깔이 좀 이쁘긴 하다. 저거 머리카락 색깔은 유행 안 하나요? 저 머리 색깔로 염색은 인기가 없나? 늙어보인다고 너무하네. 그 정도인가? 아하긴 엘든님 게임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는 마이너한 게 덜하긴 한데 그래도 마이너한 게임은 마이너하지. 엘라? 아이렇 걔는 빼고. 아니, 애초에 레식, 레식이 망게임인데 유행할 리가 없잖아. 내가 더잘 아는데. 레식이, 레식이 인기일 리가 없잖아. 레식 몇년 됐지? 엄청 오래됐지 되지 않았어요. 게임, 레식 게임 자체도 진짜 오래되긴 했구나. 근데 우리 지인들도 내식에 대해서는 진짜 말 한마디 안 나옵니다. 그만큼 만게임이라는 거거든요. 사람들 속에 잊혀진 거 보면은 그만큼 만게임이라는 거예요. 포스토크 죽여달라고요? 알았어. 패치도 그런 짓안 하는데, 글쎄. 패치가 그런 짓안 한다고. 그거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패치가 그런 짓을 안 한다고. 처음 듣는 걸 자기가 보이는데 티베킹 한다고요? 패치는 뭐랄까, 정말 한결같은 놈이라서 참 미워할 수도 없고. 그 누구보다 한결같은 놈 <웃음> 머리카락도 없잖아요 아예 머리카락은 거기서 왜 나오는 거야 옛날에 비해서는 대머리도 인식 많이 바뀌어졌어요 요즘은 대머리는 뭔가 한 직업에 대한 전문가처럼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슬슬 정보 나오지 않을까? 슬슬 정보 안 나오나? 아직 발표가 없다라고 말한게저저번주 아니었나? 자고로 <웃음> <아이고로> 시험을 <시나를 웃음> 읽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며 이게 도대체 뭔가요? 프롬 이 자식들 이거 안 고치나 진짜. 거압 끌리자 수도 있다며. 그러면 뭐 이것도 있는 게 당연하죠. 네. 뭐야, <웃음> 뭐야. 한번 쓰시고 그냥 가셨네. 이것도 점점 세태기를 가는 건가 근데 뭐 나름 신작이라고 나름 뭐 여름도 있긴 한데 게임 자체도 좀 돼가지고 게임 자체가 좀 됐다는 말이 좀 슬프긴 하네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확실히 사람이 줄어들긴 했어 근데 뭐 그럴만해요 아 이제 이것도 졸리는, 졸리는 거 전작처럼 몸은 바쁜데 머리는 쉬고 있다 보니까 졸립거든요 벌써 그 경지까지 와버렸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돌보니 가장 희망가닥 아닌가요 너 개몽 많아 너 그거 개몽이야 개몽 수치 너무 높은 겁니다 그거는 정신차려 근데 뭐엘든링은 사실상 패키지 게임이잖아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은 안 돼요 만약 이게 무료 게임이었으면은 계속 업데이트 해주거나 중간에 막 DLC를 팔았겠지 미안자게 성격상 가차템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대학원생이요? 아잘 가십시오 좋은 교수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거 있던데 졸업 안 시켜가지고 대학원생이 교수 찌른 사건 있던데 아 근데 솔직히 정당방위 맞아요 그렇게 부려먹었는데 내가 보기에는요 그거는 타살 아니고 자살입니다 타살 아니야 그거 레알 루카리아 가 봐봐요 대학원생이 얼마나 많어 비석으로 만들고 <웃음> 정말 불쌍합니다 미야자키 이 자식 야 채찍가 좋아 DLC 왜 왔네 이거 <웃음> 어떻게 된거지 똑바로 서라 미야자키 DLC가 왜 없는거지 차라리 아모드코어를 기다리는게 다 현실성이 높겠다 야. 아모드코어 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 왜 안오지?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좀 똑똑해졌나? 학습했네 저 어디까지 가는거야? 어디가 <웃음> 어디가 <웃음> 어디가는거야 <웃음> 아 진짜 내가 졌다 음. 라고？할 줄알았 냐？라고？할 <웃음> 줄알았 냐？와 텀을텀을 주고 때려야 돼.